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? 캐나비어 어글리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선생님, 손으로 이런 걸 직접 예문을 써놓은 거참 끔찍한 사람이지? 뭐뭐 <웃음>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? <웃음> 어, 비슷해요. 예, 그쵸. 어글리 뜻이 뭐예요? 못생겼. 그렇죠. 못생긴 추악한 이거죠. 그조 선생님은 어 뭐일리 없다. 못생길. 그렇죠 못생길 <웃음> 리가 없다. 어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캐나에는 100% 강한 뭐 들어가 있을까요? 부정적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, 했으니까 뭐, 뭐, 뭐 그런가. 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그 캐나다의 부 PP도 보면 해석이 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해부 PP는 옛날에 그랬을 리 없는 거고 캐나 t 동사 원형은 지금 그럴 리 없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아 이해됐죠? 예. <목소리>